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 속에 새 생명 주시나 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분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리.